자꾸 설탕이한테 눌리니까 선생님들 미쳐버리겠어. 때대나 너무 귀여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이상한 <이상하게 웃음> 어, 설탕이 참... 보여줄게요. 따끔. 응? 설탕. 보기엔 이래도 애가 겁이 진짜 많아. 가봐요. 만지려고 하면? 막? 도망가. 만질 수가 없어요. 저희도. 또들어갔다 설탕이 지 또 나온다. <웃음> 뭐하냐? 설탕이 밀당하고 있어. 봄이 머리 아. 아름답대. 아 이거 풀어야 돼. 풀어는 <웃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설탕이 왔어요. 어 엄청 꼬아 놓으셨네. 우리 설탕이 왔어요. 또 뭐가 궁금해요? 설탕이 지금 내 다리 냄새 맡고 있어. 오구 냄새 주또 오구, 예, 뻐뻐 예, 뻐 a m 다리 밑에 나 m 아 귀여워. a m m 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예, 가 a m m 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예, mamma, 여깄네 어디갔노 엄마 냄새 맡어 또 들어간다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설탕이가 이름 설탕이라고 지은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설탕이 같았어요 딱 봤을때 그 떠오르는 그 느낌인지 아시죠? 실패! 실패! 설탕이.. 대고기 실패했습니다 어. 어쨌든 다지 엄마 세요 엄마 세요아이그 냄새 맡아니 설탕이 <웃음> 아, 아. 안 김. 임져 이놈아.. 서 하더라고 설탕이 왔어요? 설탕이 아,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봐봐 판다, 판다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해 설탕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설탕아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설탕이 털도 조금 잘라줘야돼 여기 길어가지고 설탕에는 냄새 맡는 걸 좋아 어어게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너는 두부 닮아서 이렇게 여워 설탕이 원래는 아예 못했어요. 그.. 선? 지금은 가끔 뛰기도 한답니다. 이게 <목소리> 한점똑같다 어, <진짜> 지금.. 설탕아 <웃음> 점... 일단, 일단, 어? 뭐랑 뭐. 점... 다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그 점... 그 점... 한 점... 한 우리가 치석검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웃음>